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여러분 고된 한 주를 보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주말이 찾아왔네요. 네, 다음 주는 조금 더 행복하고 힘나는 일만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블록인포 토요카드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영상에 나오는 카드 뉴스의 원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블록인포를 플러스친구로 추가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플러스친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뤘던 카드 뉴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었죠 네, 이번 주 카드 뉴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딱 들으셨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 이미 제목으로 보고 오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블로김포 카드 뉴스 인물탐구 첫 시간 오늘은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미스테리에 쌓인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던 가상화폐들의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더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 암호화폐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하지만 그에 대한 정체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네, 과연 그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세상에 알렸을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31일 단 9장만으로 구성된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발표하며 등장했습니다. 사토시는 이 비트코인 백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bitcoin.org 이 사이트 주소를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메일을 통해 전송했다고 합니다. 네, 그가 제안한 논문에는 제3자 즉 은행의 도움 없이도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화폐에 대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카드 뉴스를 계속해서 챙겨보셨던 분들은 어라 이 얘기 어디서 본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쉽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주제로 다뤘던 카드 뉴스에서 비트코인의 탄생이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각의 트랜잭션에 대한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사례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 다시 사토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비트코인 백서가 세상에 공개된 그리고 딱두달 뒤인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백서를 기준으로 첫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가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첫 블록을 생성하며 제네시스 블록에 새긴 글귀는 바로 제2차 은행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담은 속 뜻은 기존 금융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탐욕을 저격한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6일 뒤, 사토시는 다시 한번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첫 번째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음을 발표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전송합니다. 네, 그후몇 번에 걸친 소프트웨어 수정이 계속되었고, 비트코인 구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백서를 올려둔 홈페이지와 메일로 소통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오로지 이름만 밝힌 채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고 활동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차별화된 암호화폐의 시초인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세간의 끊임없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밝혀진 사토시의 신원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토시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소리소문 없이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발자들과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일을 끝으로 아직까지 사토시는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토시라는 인물에 대한 추측은 난무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 탓에 일본인일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국적도 나이도 심지어 성별도 확인된 바가 없죠. 네, 그래서 사토시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언론이 나카모토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사토시라 주장하는 자도 언론이 지목한 자도 사토시라고 확신하기에는 다들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암호화폐 업계의 미스테리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을 살펴보며 과연 그가 신분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감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폐의 경우 화폐 발행 주체가 그 신뢰의 바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행 주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도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기존의 화폐 개념을 완전히 깨뜨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비트코인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어떤 특정한 인물도 발행 주체도 아닌 바로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근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를 담은 새로운 주제의 카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